이거는 블루 입혀줄게 그리고 애플망고는 아 귀여워 바나나 커플 아 귀여워 우리 앙플 혼자 살아라 우리 소프게 애플에도 애플이 옷 입자 이쁜 바나나 케이스 이등은 블루 블루 언니 먼저 줘야지 블루 애플이 자 망고 자 다시 먹자 또 달라고 안돼안돼 안 돼. 애플이처럼 하나 물어야지 <목소리> 애플이는 욕심부려 지금 두개가고 어쩔 줄 몰라 너꺼 여기 놔두고 또엄마가 하고 애플이 욕심부려 어쩔 줄 몰라 지금 망고는 차분하게 뜯고 있어요. 망고야, 간식 먹을 때까지 엄마 무릎에서 먹어야 되겠어? 어때 망고가 지금 낯설어가지고 내 무릎에서 망고야, 움직... 간식도 엄마 무릎에서 먹을 거야? 엄마 옷에 다 먹겠네. 오쓰. 엄마 무릎에 또 가지고. 기애 <웃음> 망고 만고 봐봐. 망고야, 이게 불편할 것 같으니까 여기서 편하게 먹지? 내 무릎에 또 가지고 올라온다. 망고 봐봐. 그냥 <웃음> 황당. 아이고 예쁜 망고 간식도 엄마 무릎에서 먹네. 애플이는, 애플이는 그것만 먹고 이거 별로 안 좋아하네. 애플아, 어. 이거 안 먹을 거야? 너 건데? 아이고, 우리 블루 야무지게 딱손잡 손으로 두 발로 막 잡고 먹네. 뜯어먹고 있네. 우리 블루 야무지게 뜯어먹고 있네. 한타 목말라? 음, 맛있다 다 막는 게다른네 먼저부터 다 오리 말아진 거 먼저 먹고 스틱 먹은데 블루는 스트릭이, 스틱이랑 같이 먹어. 어? 오리 블루는 엄마 배차지하고 있어요, 엄마. 엄마 무릎 차지하고 있어. 망고 간식 다 먹고 그렇게 빨리 먹었어. 간식 간식 다 날이는 i l h a m 망구 p e 아아 no! no! no! no! Marty's TV, <coughs> TV, Marty's TV. <coughs> a r t s TV.